입자 붕괴 많은 경우 운동량 및 에너지 보존법칙만으로도 다양한 역학적 과정의 성질에 대한 중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성질은 관여한 입자 사이의 특정한 상호작용 형태와는 무관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입자로 쪼개져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입자의 자발적 붕괴, 즉, 외력에 기인하지 않은 붕괴를 생각해보자. 이 과정은 붕괴 전 입자가 정지해 있는 기준계에서 가장 간단히 기술된다. 운동량 보존법칙으로부터 붕괴 후 형성된 두 입자의 운동량 합은 0이다. 즉, 분리된 두 입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은 정반대인 운동량으로 움직인다. 이때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붕괴 전 입자의 내부 에너지 Ei는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피치로는 붕괴 후 입자의 운동량 크기이다. 또 m1, m2는 붕괴 후 입자의 질량이고 e1i, e2i는 붕괴 후 입자의 내부 에너지이다. 한편 붕괴 전 내부 에너지에서 붕괴 후각 입자의 내부 에너지를 뺀 것을 붕괴 에너지라 한다. 붕괴 에너지를 엡실론으로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붕괴 에너지는 분명히 플러스이고, 다음처럼 운동량 p 0로를 결정한다. 여기서 M은 두 입자의 환산질량이다. 한편 붕괴된 두 입자의 속도는 각각 다음과 같다. 기호 약속. 본 영상에서 p, v, i, 0처럼 첨자의 0이 있으면 질량중심계에서의 값이다. 이제 붕대전 입자가 속도 라우지 v로 움직이는 기준계로 변경하자. 이 계를 흔히 실험실계라 한다. 이것은 총운동량이 0인 질량중심계와 대비된다. 붕괴 후의 입자 중 하나를 생각해보자. 생각 중인 입자의 속도를 l g 시기에서 각각 V, V0라 하자. 분명히 V이퀄 라오지 V플러스 V0이다. 이때 다음 식이 성립한다. 여기서 세이터는 생각 중인 입자가 속도, 라우지, v 방향에 대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각이다. 기호 약속에서 언급했듯이, v, 라우지, v는 l계에서의 속도이고, v0는 c계에서의 속도이다. 라우지, v가 v0보다 작을 때, 속도, v는 그림처럼, 중심으로부터 거리 라우지 v만큼 떨어진 한점 a로부터 반경 v0인 원의 한 점으로 연결한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한편, 라우지 v가 v0보다 클때 속도 v는 그림처럼 표현할 수 있다. 라우지 v가 v 0로 보다 작을 때 세이터는 이미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라우지 v가 v 0로 보다 클때 분배된 입자는 다음처럼 주어지는 세이터 맥스를 초과하지 않는 각 세이터로 오직 앞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세이터 맥스 방향은 점 A에서 원까지의 접선 방향이다. L계, C계에서의 값 세이터, 세이터 지로 관계는 분명히 다음과 같다. 이 방정식을 코사인 세이터 지로에 대해 풀어보자. 먼저, 이 식의 양변에 코사인 세이터를 곱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삼각함수 정리로부터 이 식을 다음처럼 변형할 수 있다.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한 후 코사인 세이터 지로에 대해 정리하면 코사인 세이터 지로에 대한 이차 방정식이 된다. 이때 이차 방정식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코사인 세이터 지로는 다음과 같다. v 0 지로가 라아지 v보다 클때 세이터 지로 세이터 관계는 1대 1이다. 한편 세이터 equal 0일 때, 세이터 0 equal 0이어야 한다. 따라서, 식1에서 플러스 부호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v0가 라우지 v보다 작을 때, 위 관계는 1대1이 아니다. 세이터의 각 값에 대해, 세이터 0 값은 두 개이다. 이것은 원 중심에서 점 bc로 연결한 벡터 v지로에 상응한다. 이때 두 개의 부호는 위의 식 1로 주어진다. 물리응용에서 우리는 보통 입자 한 개가 아닌 여러 개의 유사한 입자들의 붕괴에 관심이 있다. 이것은 붕괴된 입자들의 방향, 에너지, 등등의 분포 문제를 야기한다. 붕괴전 입자들 방향은 공간에서 임의 방향, 즉 평균적으로 등방적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시계에서 분포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가령 붕괴 후 지정된 종류의 각각의 입자는 모두 동일한 에너지를 가진다. 또 이것들의 운동 방향은 등방적이다. 이것은 붕대전 입자들의 방향이 무작위라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세이터 지로에 대한 미소 입체각 D 오 지로는 다음과 같다. 이때 d5-0로 들어가는 붕괴 입자들은 d 지0에 비례한다. 한편 붕괴된 입자들이 입체각 전체로 들어갈 확률은 1이므로 d5-0로 들어가는 분포는 d5-0 per 4π이다. l계에서의 상응하는 분포는 적절한 변환으로 얻어진다. 가령 L계에서 운동에너지 분포를 계산해 보자. 먼저 식 V equal V0 라우지 V를 제곱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미분 관계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운동에너지 T equal mv-square-per2를 이용한다. 여기서 m은 고려중인 입자의 질량 m1 또는 m2이다. 이것을 위식에 대입하면 요구한 분포는 다음과 같다. 붕대후 운동에너지는 다음처럼 최소 최대값 사이에 있다. 한편, 식2에 의하면 입자들은 이 운동에너지 범위에서 균일하게 분포된다. 참고로 위미분꼴을 적분꼴로 표현할 때는 다음처럼 적분 구간을 적절히 변경하면 된다. 한 입자가 두 개보다 더 많은 부분으로 붕괴할 때, 에너지 및 운동량 보존법칙은 붕괴된 입자들의 속력과 방향에 대해 더 많은 자유를 허락한다. 특히 시계에서 붕괴된 입자들의 에너지는 결정된 값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붕괴된 이미의 입자의 운동에너지는 상한이 존재한다. 이 한계를 결정하기 위해 붕괴된 입자들 중 관심을 갖는 하나를 제외한 모든 입자들로 형성된 개를 a계라 하자. 그리고 a계의 내부 에너지를 ei'으로 나타내자. 그러면 붕괴 전 입자의 내부 에너지 ei는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m은 붕대전 입자의 질량이다. 한편, 틸드이를 다음처럼 표현할 때, 위식은 다음처럼 변형할 수 있다. 위식으로부터 입자 m1의 운동에너지, T1, 0로는 다음과 같다. EI'이 최소일 때 T1, 0로는 최대값을 가진다. 한편 내부에너지 EI'은 A계에 포함된 입자들 각각의 내부에너지와 A계의 질량 중심에서 바라본 각각의 운동에너지의 합이다. 여기서 v2', v3' 등은 A계의 량 중심에서 바라본 해당 입자의 속도이다. 따라서 tilde는 붕괴 에너지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붕괴된 입자들 각각의 내부 에너지다. 그들 각각의 속도에 무관하다고 가정할 때, 이 i'이 최소 1려면 a계의 질량 중심에서 바라본 각각의 입자 속도가 0이면 된다. 즉, a계의 입자들은 모두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 이때 이 I'은 A계 입자들의 내부에너지만의 합이다. 이때, T-E는 붕괴 에너지 엡실론과 같다. 따라서, 입자 M1의 최대 운동에너지는 다음과 같다.